반갑습니다 와치뷰입니다 오늘은 세이코 시계를 가져왔는데요 음, 키네틱 무브가 들어간 어, 가성비 좋은 시계를 어, 소개하려고 합니다 일단 시계를 개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계 모델 이름은요 SRN 043이고요 어, 사이즈는 42mm 정도 그다음 무게는 전체 풀코어 였을 때약 150g 가까이 되니까 자기 팔목에 맞게 좀 줄이면 한 130에서 140g 정도의 무게가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 러그 사이즈는 어, 재보진 않았는데, 이게 20이나 22mm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보통 러그는 짝수 단위로 가는 게 보통이거든요. 그래서 20 아니면 22 정도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방수는 어 100m 에요. 다이얼 디자인을 좀 볼게요. 음, 이 시계의 가장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이 요일이 레트로그레이드 디자인인데요 이 빨간색으로 지금 S 그 다음 M, T, W 이런식으로 되있는데이 빨간식으로 S는 지금 수요, 저기 일요일 그 다음 월요일, 화요일 이런식으로 요일을 표시해주고 있는데요 레트로그레이드 뜻이 뭐 역행하는 뭐 태보하는 그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토요일까지 갔다가 이런 방향으로 갔다가 토요일까지 가면 은 다시 일요일로 올때 되돌아가잖아요 역행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런 식으로 보여지는 방식을 레트로 그레이드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이게 음, 다이얼에 좀 공을 들였는데요 이게 지금 단차가 있어요 지금 요일이 있는데 움푹 파여지고 그 다음 이 시침 분침 이 있는 이 주위가 또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 제일 외곽 부분은 제일 높잖아요 제일 높은 부분 그 다음으로 높은 부분 제일 낮은 부분 이런 식으로 단차가 되어 있는데 이게 좀뭐 평범해 보일 순 있어도 좀 시계 제조할 때 약간 단가가 들어가는 음, 다이얼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가 시계들은 이런 단차 다이얼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가격이 올라갈수록 약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단차 다이얼을 었다는 것은 그만큼 시계에 만드는데 공을 들였다는 얘기예요. 음, 브레이슬릿을 좀 볼게요. 케이스랑 브레이슬릿은 다 음, 스테인리스 스틸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뒤쪽에 보면은 이게 지금 키네틱 무브라고 해서 쿼츠도 음, 아니고 완전히 기계식도 아닌데. 이 키네틱무브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어, 설명을 드릴게요 어, 이게 이 시계가 키네틱무브인데요 키네틱무브는 뭐냐면 음, 일종의 하이브리드 무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쿼츠랑 기계식을 좀 섞은 근데 음, 그렇긴 하지만 초침이 쿼츠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쿼츠에 좀 많이 가까운 음, 무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이 시계의 무브는 어, OM84 칼리반 인데요. o m 8 4무브먼트 o m 8 4무브는요총 6개월의 파워리저브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풀로 충전하면 6개월 동안 시계가 멈추지 않고 어, 갈수 있다는 얘기죠. 걸어 다니면요. 시계를 차고 걸어 다니면 이 안에 있는 요 모터가 요 키네틱무브가 어,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면 이게 팔을 움직이면 이게 회전하는데 이게 회전하면서 파워가 저장이 돼요. 대략 250번 정도 돌아가면은 하루 정도의 파워가 저장이 된대요 그럼 500번 돌아가면은 이틀 정도의 파워가 저장 그 매뉴얼 상에는 대략 사람이 이 시계를 차고 720m 정도 걸으면은 이틀 정도의 파워가 저장이 된대요 그럼 이 시계의 파워가 어느 정도 저장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한시방이 버튼이 있죠? 얘를 가볍게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지금 어 20초 정도 갔어요 어떻게 확인하느냐 방금 전에 32초에서 42, 52 정도로 초침이 움직였잖아요 그럼 대략 20초 정도 움직였는데 어 이렇게 20초 정도 움직였으면 은 음 1개월 정도의 파워가 저장이 됐단 얘기예요. 그럼 이게 풀로 6개월 동안 충전이 되려면 은쭉 이제 충전을 다 시켰어요. 시계를 다 충전시키면 은 6개월 정도 파워가 저장이 되면 이 초침이 30초 정도 움직여요. 다시 한번 얘를 눌러볼게요. 자, 지금이 20초 정도인데 얘를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이 40초 정도에서 멈추죠? 그러니까 나는 20초 갔으니까 이 시계의 파워 저장은 약 1개월 정도 저장이 되어 있다 그래서 매뉴얼에는 초침이 5초 가면 하루 정도의 에너지가 저장 10초 가면 은 일주일 정도의 에너지가 저장 그 다음 20초면 1개월 정도 30초가 움직이면 은 6개월 정도의 파워가 어, 저장이 되어 있다 그런 거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시계의 조작법에 대해서 설명 드릴게요 음, 2단 용도로 뽑을 수 있는데요, 일단 1단 용도를 뽑으면요 이렇게 1단 용도를 뽑으면 자, 이 상태에서 요일이랑 날짜를 조정할 수 있어요. 이 시계 반대 방향, 밑으로 돌리면은 이 요일이 이렇게 움직이죠? 이런 식으로 수 음,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다시 일요일, 이런 식으로 여기서 시계방향으로 위로 돌리면 날짜가 움직여요. 이런식으로 그렇죠? 이런식으로 밑으로 돌리면 은 밑으로 돌리면 은 이렇게 요일이 움직이고 자, 이 상태에서 시계를 하나 용두를 하나 더 뽑을게요. 그럼 2단으로 뽑은 건데요. 근데 초침이 멈추고 핵기능이 있죠? 그 다음에 시계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분침이 움직이죠. 자 여기서 날짜랑 요일을 한번 바꿔볼게요. 이런 식으로 12시가 넘어가면 날짜가 바뀌고 요일도 이렇게 바뀌어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어이 시계에 대한 개인적인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어, 가격에 비해 굉장히 만듦새가 좋은 시계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인덱스가 지금 일단 바인덱스인데 이게 양각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프린팅으로 안 되어 있고 이 세이코 글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양각으로 되어 있어요. 일부 저가 시계들은 인덱스라든지 어떤 어, 로고 글자를 그냥 프린팅으로 하는데, 얘는, 네이 그렇, 시계는 그렇지 않네요. 그 다음에 이제 날짜에 있는 이28 주변에 또 네모나게 또 양각으로 둘렀고요. 그 다음 다이얼도 단차가 있게, 높낮이 단차를 두고 만들었고, 이 요일도 이런 특이한 레트로그레이드 디자인이 뭐 흔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무브도 요즘에는 세이코에서 키네틱무브를 많이 만들고 있지는 않은데 그 점이 이 시계를 희소하게 돋보이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 기준으로 이 시계의 가격이 10만원대 후반 20초반에 구매할 수 있는데요 음, 나는 특이한 게 좋다 나는 특이한 시계를 원한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시계를 구입하시면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제 리뷰는 여기까지 할게요.